어린이 여러분 길을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을 알아볼까요? 일단 멈춰요 이쪽 저쪽 삼초 동안 두리번 두리번 차도 사람도 사이좋게 1, 2, 3, 4 함께 지켜봐요 초록 불이 켜지면 이쪽 저쪽 살펴요 손을 높여 You yeah.